부티성형학회장 고익수입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인디안주름에 대해서 좀더 얘기해 드릴까 해요 우리가 중안면 노화라고 해서 중안면 하안면 노화 중에 이 중안면 노화에 가장 중요한게 인디안주름 그 다음에 팔자주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디안주름이 보통 중년에서 늙어 보이게 하는 1번 원인입니다 인디안주름이라고 하면 다크서클의 중간선부터 이광대의 가장 튀어나온 옆쪽 밑쪽으로 해서 이렇게 라인이 가는데 이 라인과 팔자주름 두 선이 툭 떨어지면서 비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팔자주름 위에 있는 이 덩어리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늙어 보인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1번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인디안주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여기 에 인디안주름 부분에 넣기만 해도 광대에서 그 밑에 부분 툭 떨어진 살이 이어지면서 리프팅 되는 효과가 단박에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심한 인디안 주름을 가진 분이 많이 나이 들어 보였다가도 인디안 주름하고 눈밑그 다음에 팔자주름 여기만 이렇게 교정 해도 리프팅 같은 거 따로 필요 없이 리프팅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은 한 20% 정도의 효과이고요 나머지 80%가 여기를 필러나 지방이식으로 채워 놓기만 해도 그런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환자분들도 깜짝 놀라고 저도 뭐 그거 먼저 권하고 있습니다 실제 얘들을 뭐 보여드리면서 인디안 주름 교정이 얼마나 리프팅에 강력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